한번 해볼까요? 네 좋아요 갑니다 요! 몸! 요! 보면 안돼너 뭐하냐? 나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? 응아나 음. <웃음> 보면 안 <웃음> 되면서 <웃음>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그냥 이렇게 서 이렇게 내면 돼 이거 다섯 개가 모이면 음. 치면 돼 같은 과일이 아 오케이 같은 이거 처음 해봐? 아니야 나몇번 봤어 그렇지. 가몇번 <웃음> 봤어? 나몇번 봤어 <웃음> 아! 오, 오. 이게 뭐야? 그치, 이게 다 개니까. Oh, come on. Oh, come on. Oh, come on. Okay, I know that. Now I see. I see, I see. Them, I see. 오, 왜? 왜? 왜? 다섯 개. 아 다섯 개 되면 끝나는 거야? o k a y 아 다섯 개 넘으면 끝나는 거야? 아니 아니 다섯 개가 돼야 돼 그리고 그리고 실수로 쳤으면한 장씩 치면돼한 장씩 줘야 돼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너해아오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! 아! 우와! 아! 아! 아! 아! 왜 나, 왜나 방금, 방금 아! 왜나 방금 치료했는데 그 너손나 가지고 뭐서 피했어? 나, 나 봤어. 나손 마지막으로 피했다고. 나 보면 봤어. 고마워 맨. 아이 친구는 못하네. 아내걸수 있었어. 어? 너 지금 분발하길 바래. 분발하길 바람. <웃음> 나이 카드 좀 분배해주길 바람. <웃음> 카드 분배해주길 바람. 야한입조 방금 가의했는데 오케이. 건강맨. 나할수 있어. Yo, y 와 이거 상난이 빨라 왜 h e r 왜 이미 다섯 개니까. Mm -hmm. 너가 이걸 가렸잖아. 여섯 있겠다. 개였는데 다리 이게 다섯 개잖아. Oh w 나 이제 알겠어. <웃음> yo, yo, 여러분, 나 이제 알겠어. 아, 나 이제. 야, 갑시다, 갑시다. 실리가. Yo, c 나 아직 안 했어, a n c o m n <웃음> <웃음> Yo, yo. yo 나니 네 마지막까지 <웃음> <웃음> 모든 거나게 모든 걸 걸겠어. <웃음> 맞아. Okay, let's get it. I believe in you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Yo, 요. 하나. 하나. 너는 이제 게임에 참가할 자격 투척 없어졌어. 요. 요! 내 해설을 받을 한해 o 을 하나. 넌한 해설용 가자. 오케이 맨. 요. 찬이 냈죠? 현진 냈어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갑자기 <웃음> <웃음> 이 <이게> 무슨 일이에요? <웃음> okay. 이이이가기 요. 냈어요? 냈어요? 오! 누가 이겼어요? 왜? 왜 왜요? 와 계속 내려 다섯 개된거아니야 봐. 이거 봐. 아, 어, 아, 왜 왜? 아, 씨. 이 시뮬레이션 형이 먼저 내버렸어. 심심했어. 아, 왜? 자, 그럼 이거 이거 싸아도? 싸아도 싸아도. 야, 미안하다. 나칠수 있는 거지, 그러면? 아, 직은 아니, 원래는 끝인 거 같네. 사실 끝인데. 나리 기회 한번 보고. 너칠수 있는 기회 줄게. 야, 줄게. 얘들아 예, 방금 못봤는데 내 실수야. y 웨이 웨이 나도 질수는 기지마세얘 No! 아 잘가라. 잘가. 어? 야찬영도 얼마 안남았어 행복해. 떠나지마. 야찬영도 얼마 안 남았다. 오케이 안 오케이. 야 금방 끝내줄게 친구들. 어 끝났어? <웃음> 잘 끝났어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승자로다. <웃음> 자, 어, 어. 뭐 한번 뽑아 볼까? 좋아, 어, 이거다. 어, <웃음> 이거다. 자, <웃음> 자, 신년 운세 심심풀이용 재미로 봐주시길. 네, 응. 이거 신년 운세 어떻게 봐 신년 운세가 뭐야? 자, 손 줘봐. 내가 봐줄게. 손 어때? 너는. <웃음>